오우야 oh, yeah. 자 크루 멤버한테 전화 걸어서 단어 들을 테니까 단어 골라주세요 빨리 정해줘 나 지금 전화 걸게 나 전화 걸수 있는 사람 생겼단 말이야 빨리 이때! 여보세요 방송용 톤이다 맞아요 제가 룰렛에 이제 멤버한테 전화 걸기가 있어요 응 어. 네 제가 그래서 재민님 입에서 어떤 단어를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번 유도해봐 재민님 어. 재민님은 군대 언제 가세요? 한2 8살 30살쯤 가지 않을까 28에서 30이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만큼 유튜브에 진심이다는 거지 저희 컨텐츠팀 중에서, 당장, 네. 내일, 가시는 분이거든요. 있 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부럽다~~ 그 친구가 어떻게 가게 된 거냐면 해외에 사는 친구여서 해외에서 대학 다니는데 군대 영장이 거기까지 날라갔대요 와 물건나온 군대 영장이야? 네 기가 막히네 네 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단어가 안나오냐 뭔단어길래 <웃음> 그러면은.. 어. 재민님은 돌이랑이목보다 늦게 가시는거네요 그치? <웃음> 왜? 내가 빨리 캠핑 갔으면 좋겠어? <웃음> 아, 니 그런 건아니긴 한데. <웃음> 어. 그거 맞아. 요나 왜? <웃음> 진짜로서로서돼서가서다서로서로서서 <30살> <웃음> <나 그래서 웃음> 대학교 재입학 했는데? <웃음> 다른 대학교 나 지금 대학교 두 번째 대학교야 <웃음> 진짜요? 대화군과 동등한 입장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웃음> 말안 해주려고 애쓰는 게 너무 보이는 거 같은 느낌은 착각이죠? 어여. 왜요? 어, 어? 네? 솔직히 아직 감은 못 잡았어 아, 아직 감못 잡았어요? 다행이네두개중 하나 같긴 한데 네그 어, 경례 모시게 하는 거랑 경례 모시게 아니 지금 님이 몇 번이나 말한 그거요. 군. 아, 군대 아니에요. 뭐지? <웃음> 아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웃음> 이몽 님이나 둘기 님이나 <웃음> 내돌이 가고 난 다음에 <웃음> 그쪽에 후임으로 재민 님이 들어가게 되는 상상을 해 봤거든요. 아, <웃음> 어, 그럼 바로 그냥 나라는 끝나는 순간 멤버 대출이다.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알면 자연스럽게 말해주기라고 할텐데 네 뭐지? 네 그래서 재민님 입대 언제예요 음... 28살이나 30살 쯤 간다니까요? <웃음> 아유 왜 자고를 줘! <웃음> 이, 이 중의적인 의미를 왜못 알아채는거야? 뭐지 입을 대란 소린가? <웃음> 한대 세요 한대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지? 뭐지? <웃음> 솔직히 말해요 눈치챘잖아요 아 진짜 모르겠어 근데 진짜 모르겠어 <웃음> 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눈치 안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 처음에는 일부러 <웃음> 네, 네. 피해보자는 마인드로 조심조심해서 말했는데 지금 막말하고 있는대로 모르겠어요 안 걸려요 님이 유도를 해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재민님은 입대 언제 하냐고요 8살에서 30살때 안다니까 입대 언제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건가? 모르겠어요도 아니야? <웃음> 진짜, 진짜 이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 쓰는 말이다니까요 입대 언제 하냐고요 입을 언제 되냐고? <웃음> 아니 너무 선정적인 발언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 <웃음> 나가서 죽어버릴 것 같아 재민님 이거 쇼트로 써도 돼요? <웃음> 에 네. <웃음> 어서 되는건 상관없는데 내가 씨발 궁금해서 그랬는데 뭔데? <웃음> 내가 멈추.. <웃음> 내가 일부러 피해하는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의적인 의미에요 어? 입대 언제 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되지? <웃음> 아 눈앞에 있었으면 멱살잡고 지금 <웃음> 난리쳤다 <웃음> 종 세번치고 퇴소하겠습니다 때 네, 언제 하세요? 중기적인 의미라고? 중기적인 의미라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어. 두 가지 의미. 나나 <웃음> 나 지금 되게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때. 어, 입을 때. 입때. 그러니 입을 언제 돼? 그러면. 입때. 그래. 입대 선정적이에요 좀왜 이걸 모르는거지? 이미 지금 내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다 말했다고? 정답! 군대! 호국요람? 호국 <웃음> 논산훈련소? 입대 논산훈련소요 아저롤 지스콘 빨리하러 가야돼요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웃음> 뭘다말해줘 맞추라매 입대 그래 그게 뭐? 입대. 아까 돌려 말하는 거야? 입이런 건가? 이 때! 이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나왔다 아, 드디어. <웃음> 네아 됐어? <웃음> 네. 예, 이이 <웃음> 아니, 왜안 입대 언제 하냐고 했잖아요 왜안 했지 말을? <웃음> 진짜 몰랐던 거예요? 한번도 말을 안 했었니? 그 많은 단어중에? <웃음> 네 왜?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재민님이 한번도 말을 안 했어요 <웃음> 뭐 약간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아니 진짜 한번도 말을 안 했다니까요? 내가 되묻기를 한번도 안 했다고? 네 한번도 안 했어요 왜? 입을 왜 대? 라고 했지 입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어? 아니, 이게 중의적 표현이 맞잖아요 입대 언제 말 하냐고요 명사로 입대라고 했었으면 아 입대 이랬을 텐데 아 진짜 네. 명사 입대 그렇게 말하면 너무 던져준 게 되잖아요 지금도 던져준 거잖아 <웃음> 아니 저것도 그래도 준네 던져놓고 뭐 이제 와서 안던지 적이야 아 제가 끊어드릴게요 오케이 빠이, 빠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분량이었어?